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자 예를 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자, 이름이 타리도마이드라는 약입니다 자, 이 약이 이 약이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진정 수면제의 일종이고 임산부의 타리도마이드 복용으로 출산한 기형아 이렇게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내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어린애가 몇명 정도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보시면은 약만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만명 이상. 언제였냐? 자, 61년, 1961년 말 정도. 이제 이 이야기 시장에서 철, 철수되기 전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일본을 포함해서 40여 개국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만명 이상 타리도마이드 베이비라는 기영아가 출산됩니다. 끔찍하지요? 자, 이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자,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1957년 10월 1일에 미국 아, 독일 제약사가 자 타리도마이드 출시했습니다. 어떤 약이냐? 일종의 진통진정제로 이 당시에 별로 부작용이 없고 많이 복용하여도 독성이 거의 없는 원더 드럭입니다. 아주... 어? 획기적인 어떤 어? 약효로 알려집니다. 이때 임산부 입덧 방지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요. 그래서 임산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됩니다. 그리고 나서 61년 11월에 독일 한 신문이 자 이걸 임산부들이 자이 타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한다 기사를 실습니다.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약이 어째서 이 약이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만들어냈느냐 어? 자 일단 약이 나오기 전에 독성시험을 합니다 당연히 자, 이 독성시험에 기형유발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이라고 선전했지만은 나중에 쥐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침팬지를 사용해서 시험해보니까 기형유발 효과가 보였다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당시는 물론 당연하게 의약품 허가시 독성 시험 자료 이렇게 지금과 같이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쥐에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큰 침편지, 자, 여기서 나타났다. 근데 침편지에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100%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찌됐든지, 자, 이때, 미국에서는요, 자, 미국에서, 미 FDA에서는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칭찬받은 일이 됐어요. 자, 누가 했냐면, FDA의 승인을 아 뭔가 좀 이상하니까 계속 안전성 자료가 미어받아 그러면서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질질 끌었어요. 근데 끌고 나니 끌고 나니까 앞에 미리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이런 기형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잘 끌었죠. 응? 이때 이렇게 끌었는 이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잘 끌어줬다 해 가지고 뭐 상도 받았어요. 뭐 상도 받고 했는데 자,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 뭐 심지어 일본까지도 응? 이런 기형화가 전 세계 만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 타리도마이드에 의한 그 신생아가 아직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 그러는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을 지었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어머니도 이 이걸 복용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찌 됐든지 이렇게 끔찍갑니다 자, 이때 그럼 타리 타리도마이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자, 이 카이랄 카본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이랄 센터 카이랄을 가지고 있으니까 R, S 두개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타리도마이드는 혼합물 상태로 라세미 화물로 판매됐습니다. 라세믹.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보면은 R 이성질체는 높은 진통 진정 효과를 보였어요 그런데 S 이성질체는 약효는 없고 기형유발하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R은 좋지만 S는 기형화 유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R과 S 분리를 해야 되겠지 그죠? 당연히 분리해가지고 R은 제거하고 아, S는 제거하고 R만 자 투약하면 안되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자 그러나 타리도마이드는 한가지 입체 이성질체만을 분리하여 투약하여도 체내, 체내에서 쉽게 라세미화 되어버립다 한쪽만 투여했는데 몸속에 들어가서 또 거울상이 반반 만들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파리도 마이도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는 좋은 약인데 하나는 아주 기형화 유발 이성질체야 근데 왜 기형화 유발을 했느냐? 그 원인은요. 혈관 생성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아시겠어요? 혈관 생성. 그러면 혈관 생성이 안 되니까 팔다리가 자랄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은 이 약을 혈관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약은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약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암 조직이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증식되면서, 그 세포 증식되려면 처음부터 그 어? 혈관 생성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야! 이걸 암, 암의 치료는 아니고 암 억제제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다시 약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타리도마이드의 부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약에서 보시면은, 이 거울상 이성질체, 우리 식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식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는 것, 우리가 좀 짠, 면밀하게 좀 봐야 돼요. 자 이후에 타리도마이드의 기형유발 메커니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타리도마이드가 임신 초기 태아발과 다리가 생성되는 시기에 필요한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사지 기형을 유발했다. 이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타리도마이더를 어디에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신생 혈관 생성을 저해하는 항암제로 개발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약이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약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되고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이 물질이 타리도마이드입니다 타리도마이드에요 카이랄센터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어이 사진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어? 이 사진 보고 여러분 떠오르는 뭐가 없어요 누굽니까 예 독살됐죠 자요 물질입니다 VX입니다 자 이게 살인입니다 자 이런 독거물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약품뿐만 아니라 식품에서 거울상 이성질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